이번 역은 가오리. 가오리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가오리. 가오리. The doors are on your m i g h t